네, 안녕! 민정아, 요즘 그 키덜트 시장이 굉장히 핫한 거 알아? 아, 알지, 알지. 요즘 취미에 돈을 쓰는 성인들이 음명시하게 많아졌으니까. 어렸을 때는 엄마한테 그 똘똘이 인형 하나 사달라고 조르고조르고 조르고 바닥에서 뒹굴고 360도 뒹굴고 그래도 안 사주고 그랬는데. 어찌될건 이 어른이 되면 은또 돈을 버니까 더 비싼 것도 이렇게 덥석덥석 뭐 살수 있는 것 같아 음, 맞아 맞아 맞아 나왜 이렇게 장난감 같은 걸 사고 그러면 음. 어른들이 나이값 못한다고 뭐라 맞아. 하잖아 근데 이제는 뭐 시대가 달라졌지 않습니까 요즘은 유명인사들도 어, 자기의 티덜트 취향을 공유하면서 취미를 음. 이렇게 알리는 그런 시대인데 배우 지진이 씨 같은 경우도 음. 골수 레고매니아로 유명하잖아요 맞아, 맞아. 인터넷 카페에서 활동하고 내고로 신세계백화점을 만드는 프로젝트까지 참여할 정도니까 아, 정말? 음. 또 YG 엔터테인먼트 그 양현석 대표님도 그 사무실 안에 엄청 큰그 특검 부위 그거랑 이요 앞에 있는 이 배어브리 음. 그것도 되게 가득하잖아요 막 TV에서도 나오고 맞아요 음. TV에도 엄청 많이 나왔잖아요 음. 그리고 가수 서태지씨도 모형 비행기랑 RC 카를 가지고 노는 게 취미고 음. 가수 이승환씨 같은 경우는 집에 장난감 쇼를 연상케 하는 음. 방이 하나가 있어서 피가 하네요. 아 진짜 이거 보면 은 되게 매니아가 많은 것 같아 맞아 맞아 이처럼 맞아. 키덜트 문화가 보편화되는 이유는 역시 키덜트 문화에 <웃음> 돈이 있는 이 어른들만 누릴 수 있는 것 때문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제가 돈이 없어가지고 키덜트 문화에 발을 못 들이고 있어요 발을 돈이 없... <웃음> 없... 지원이 없어 지원이 없어 <웃음> 그래서 오늘은 이러한 키덜트 문화를 이끌어 나가는 음. 많은 상품들 중에서도 베어브릭에 대해서 음. 알아볼까 합니다 그래 대리만족이나 하자 베어브릭? 그럼 다같이 알아보시죠. 베어브릭이란 일본 최대 의 아트토이 컴퍼니인 메디콤토이에서 발매한 고 모양의 장난감입니다. 베어브릭은 단순한 장난감이 아닌 장난감의 예술을 접목시킨 대표적인 아트토이입니다. 키덜트 시장이 확대되면서 성인 고객을 노리고 개발된 제품이죠. 디자인에 민감한 젊은 세대 소비자의 니즈를 충족시키면서 동시에 수집 요소를 적극 활용해 마케팅을 펼치게 됩니다. 베어브릭은 다양한 사이즈로 판매되었는데요. 기본 사이즈는 7cm로 다른 말로는 100% 크기라고도 부른다네요. 즉, 베어브릭의 기준이 되는 사이즈라 할수 있겠습니다. 이외에도 베어브릭은 다양한 사이즈가 존재하는 데요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사이즈가 커질수록 가격도 비싸집니다. 앞서 베어브릭은 수집의 요소를 활용해 마케팅하였다고 했죠? 베어브릭 정규 시리즈는 블라인드 박스로 제작이 되어서 구매하여 뜯어보기 전까지는 내용물을 알수 없는 것이 특징입니다. 당연히 모델마다 등장할 확률도 판이하게 다릅니다. 바로 시크릿 베어브릭! 시크릿 베어브릭은 박스에 나와있지 않은 숨겨진 디자인을 뜻합니다. 바로 이 시크릿의 존재가 수집가들의 수집력에 불을 지르는 것이죠. 일반 브릭이 24분의 1 확률로 등장하는 것에 반하여 시크릿은 64분의 1, 96분의 1 확률로 등장합니다. 심지어 192분의 1 확률을 가지고 있는 베어 브릭은 시크릿 중에서도 슈퍼 시크릿으로 불리며 환상종 취급을 받습니다. 당연히 이런 시크릿들은 기본 베어 브릭과는 다르게 고가에 판매되죠. 아 이게 확실히 심플하기는 하지만 묘하게 매력이 가는 장난감인 것 같아요 같은 디자인에 다양한 음. 패턴들이 들어가 있어서 수집 욕구가 아주 그냥 절로 마구마구 마구 생깁니다 나도 하나 사야 되나 봐 사실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베어브릭들은 음. 이 마치 사막에서 모래 한줌을가다 놓은 것처럼 극히 일부라고! 아 진짜? 어. 아 그럼 도대체 얼마나 많은 베어브릭들이 있는 거야? 그래서 지금부터 이 베어브릭의 유래와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알아볼까요? 베어브릭은 2001년 5월 27일 처음 발매되었습니다. 첫 제품은 단순히 곰 모양의 플라스틱 장난감이었는데요. 이후 현대미술가 아티스트, 디자이너들이 베어브릭의 패턴 디자인에 참여하며 유명 메이커와 콜라보레이션을 이루게 됩니다. 예술가마다 선호하는 재료도 다 다르죠. 플라스틱 베어브릭은 점착, 목재, 실버, 골드, 초합금 등 다양한 재료로 생산되며 전혀 다른 질감을 선사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트토이 매니아의 취향을 저격하는 데 성공하게 되는 거죠. 재료의 변화 이외에도 구조의 변화를 준 베어브릭도 존재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큐브릭, UFD와 같은 파생 상품들이죠. 그럼 잊지마요 베어브릭의 용어에 대해 정리해볼까요? 베이직, 시리즈 특유의 색상에 베이브릭이라는 9개의 글자를 수집할 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등장 확률은 14.58% 젤리빈, 솔리드 컬러의 반투명 플라스틱으로 제작된 베어브릭입니다. 등장 확률은 10.41% 패턴, 아티스트의 디자인 혹은 알록달록한 무늬의 디자인이 특징인 베어브릭입니다. 등장 확률은 9.37% 플렉, 특정 나라의 국기로 디자인된 베어브릭입니다. 등장 확률은 패턴과 동일한 9.37% 호러, 이름 그대로 공포영화, 괴기를 테마로 한 베어브릭입니다. 등장 확률은 조금 넉넉한 11.45% SF, 공상과학 만화, 영화에 등장하는 인물이나 테마를 주제로 제작된 배어브릭입니다 등장 확률 6.25%밖에 안되네요. 큐트, 이름 그대로 큐트! 귀여운 시각 효과를 나타내는 디자인이나 캐릭터를 이용하여 제작된 배어브릭입니다 등장 확률은 7.25% 애니멀 실제 동물 혹은 동물 캐릭터를 이용하여 디자인된 배어브릭입니다 등장 확률은 패턴과 동일한 9.37% 아티스트 현대미술가, 디자이너, 아티스트 손에 디자인된 베어브릭입니다 기획성이 강한 제품이다 보니 등장 확률 시리즈별로 제각각이라고 하네요 시크릿 앞서 설명한 제품이죠 예술가나 아티스트 이외에도 특정 브랜드가 제작에 참여한 제품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등장 확률은 0.75%에서 5.25%까지 다양하다고 합니다 리미티드, 특정 영화, 만화, 디자이너, 아티스트, 브랜드와의 콜라보레이션을 통하여 발매되는 제품을 의미합니다. 여기에 한정된 수량을 특정 발매일에 판매하니 그 가치는 그야말로 부르는 게 값! 이런 제품을 얻는다는 것은 수집가로서의 느끼는 가장 큰 기쁨일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배워버리기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 조그마한 플라스틱 장난감이라고만 음. 생각했는데, 기묘하네요. 맞아요, 맞아요. 배어이 말고도 또 어떤 아트 토이가 있을까요? 그것은 권 교수님이 계시잖아요. 오빠 아니고 이죠 이제. 결혼한 권 교수님. 멘셔볼까요 네, 교수님. 어서 나와주세요. 교수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교수님이라 그래가지고요, 막실망하는 눈빛이었어요. 네, 실망했습니다. 오빠가 나올 줄 알았거든요. 저도 좀 <웃음> <어쩌면> 좋아해 주세요. <웃음> 근데 궁금한 게 궁금한게 굉장히 많아요 네. 이 베어브릭 이외의 아트토이 네. 제품 뭐가 있을까요? 사실 아트토이가 말 그대로 예술 인형이잖아요 오. 그래서 예술이라는 장르가 굉장히 큽니다. 음, 그래서, 음. 어, 좀 예쁘게 만들어진, 보이다시피 이렇게 예쁜게 디자인스럽게 만든 것들도 어떻게 보면 아트토이라고 볼수 있어요. 아, 이게 다 아트토이라고 생각해도 되는 거네요? 그렇죠. 아. 넓은 부분에서. 아. 다만, 이제, 우리들이 아까 얘기했던 베어그릭처럼 네. 같은 종류를 여러 개 나오는 것들을 또 다른 좀 전문적인 용으로 어, 플랫폼 토이라고 하는데요. 하나의 네. 형태의 색깔을 계속 바꾸면서 계속 바리에이션을 만드는 걸 얘기를 오. 하죠. 하지만 아트 토이와 플랫폼 토이, 아, 디자인 토이와 플랫폼 토이를 합쳐서 그냥 아트 토이라고 크게 부르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토프, 피, 토프라는 토프 피규어라고 해서 두부, 네모난 모양으로 두부. 네, 만들어진 이런 아트 토이들도 있습니다. 우와. 그래서 이런 것들은 계속 네모네모 하게 되어서 어 그림을 그릴 수가 있죠 누가 그린 거예요? 어, 이거는 시즌3 때 어. 출연자들이 그린 아, 아 너무 못 그린 <웃음> 네 <웃음> 이거는 그냥 저만의 캐릭터를 그냥 만들 수 있는 그런... 그렇죠. 그러네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플랫폼 토이라고 하고 베어버리건 전문적으로 디자인된 아트토이라고 볼수 있겠죠. 어떻게 보면 이건 백지화된 거에서 저희가 캐릭터의 색을 네. 입힐 수 있는 네. 정말 싶다. 세상에 하나뿐인 그런... 네, 맞습니다. 아, 어, 참고로 말씀드리면 어, 시즌3에서 어, 이걸 나눠드리기 했는데 아직 못 나눠드려서 아, 이번에 네. 나눠드리겠다고 얘기를 하십니다. 저희한테요? 저, 저요, 이거? 시청자분들의 예. 아. 고 나도 좀담요 나도 왜 우리도 안줘 우리는 네. 이렇게 국내 예술가의 콜라보 작품도 혹시 있으신가요? 아까 서태지 씨가 많은 걸 좋아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서태지 씨는 너무 좋아해서 자기 이름을 붙인 태지 브릭이라는 피규어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오. 서태지 팬들이 태지 브릭을 굉장히 좋아하고 굿도 모으고 있습니다 아 그걸 팔아요? 어 그럼요 네, 지금 굉장히 희귀해져서 또 많은 사람들이 더 좋아하게 됐죠 오, 대박이다 어, 진짜 네. 어, 사진이 나갈 텐데 네. 보시면 되게 예쁩니다 네. 어, 우리 권교수님 덕분에 이 아트토이와 피규어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배움을 얻은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음. 네, 우리는 또 다음 이 시간에 더 재밌는 얘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같이 하시 네. 그럼 여러분 그때까지 즐겁하세요